스프티 성역회 회장 고익수입니다. 히알라제의 종류가 정말 많죠. 히알라제의 종류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으시냐면 원래부터 히알라제 안에 물이 섞여 가지고 나오는 액상 히알라제랑 그 다음에 가루로 바이알 형태로 나오는 가루에다가 식염수를 타서 주사를 섞은 다음에 주사를 하는 액상과 아닌 것으로 두 개를 나누고 그 액상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액상 과연 좋을까요 액상은 미리 타서 나온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인 제품은 분명하지만 액상이 아닌 제품과 비교해서 굉장히 우월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 그런 형태의 히알라제인 것이지 액상은 너무 좋고 아, 다른 것들은 후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액상을 원하신다면 액상이 나오는 병원에서 뭐 시술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굳이 그런 거 따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액상, 가루 차이 아무것도 없는 거요 액상과 가루로 된 히알라제가 효과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사실상 전부 다 액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히알라제로 놓는 효과는 그 의사의 역량 그리고 그 의사의 그 필러에 대한 이해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하는 거지 고작 액상이나 가루 정도가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면 모든 성형외과에서 액상을 드러나야죠근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